구션 <웃음> 혼자 치고 혼자 구션하고 구션 여어 좋다 좋다 들어가나 키판 가자 <웃음> 진짜 뻥크가네 나이스 <웃음> 야. 진짜 톡같다 된다. 살았네. 살았네. 살았다 음, 나온다. 해도. 아, 이 예쁘다. 아, 50. 50이네. 야, 돈다 돈다 돈다. 아이고 잘치네오야 여, 공이 예뻐가. 뭔데? 또. 아니, 나 치면? 살면서 이런 거 처음 주 봤다. <웃음> 와, 체인게. 말이 공이 뚱뚱해 가지안 됐네. 올라갔다. 맛있어. 오! 우와 씨, 우와 이겼다 장축으로 나간거 같은데 에? 저 봐라 저 봐라 지는 지그로 다친다 이거 봐라 어. 우와 어잘공이다 지가 어, 어디로 갔노 여기 있지 <웃음> <웃음> 요런걸 찍어야지. 찍혔다. 아, <웃음> 좋다. 안 좋다, 안 좋다. 알았 푸시야. <웃음> 어. 어, 좋다. 좋다. 짧다. 아저탄도샷이네 나이스 트롯! 좋다! 이야 이쁘게 하네 이쁘게 어. 굿샷! 어 좋다 좋다 잠깐. 어? 어? 내려오겠다 어. 좋다 있어. 자. 와. 오호. 와. 말 와. 잘 친다. 쿠샤. 와이고 나이스. 와